y mm o -hmm. 오늘은 뭐, 초한 시간이었어요. 정식당 누가 있어도 돼? 그치? 맛있는 에있이다이게리고이게 저는 처하시는 거예요. 그음부터 처음부터. 처음부터. 처음부처음처음 백동물이라고 서못들야돼안하졌어 그정도는 동축도 하리하셔가지고안한댔제 생각하고 절차하아 천천히 좀해 I d o n know.